네 맞습니다 무흡증 환자들 음. 심한 코골이 환자들이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음. 산소가 부족해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일단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지만 죽기 전에 모든 기능을 다 뇌를 살리기 위해서 몸 안에 있는 산소를 다 뇌로 끌어올려고 하는 일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하다 그러면 은 일단 어, 최소한의 생존 기능을 이 외에는 다차단 시키죠. 어, 그러다 보니까 뇌가 산소 부족으로 해서 손상되는 뇌세포 손상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물에 빠져서 뭐 4분 이상 되면 응. 죽지만 그 전에 꺼내도 그 전에 숨을 쉬었어도 응. 1, 2분 정도 지나고 나면 뇌 손상이 막 일어나서 심한 경우 식물인간이 되기도 하고 뇌 기능이 뭐 어떤 망가져서 어, 비정상적인 뇌. 상태가 돼서 큰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처럼 그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지만 매일매일 그런 상태가 음. 계속 지적이 되다 보면 점점점 뇌 기능이 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음. 일단 무호흡 환자들 코골이 심한 사람들이 보면 기억력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떨어지죠 음. 그게 이제 자각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음. 그리고 더 심해지면 치매까지 음. 이어지는 거고요 음. 알츠하이머나 치매나뭐 비슷한 뭐병은 다르지만 나타난 증상은 비슷하잖아요. 음. 그 외에도 뭐 우울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온갖 뇌가 망가짐으로 생기는 정말 많은 질병들이 함께 발생하는 게이 무겁증 거죠. 그러면 매일의 그 깊은 수면을 하지 못했던 것들이 매일 매일 어,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졸림. 주간 졸림증 또는 뭐 운전 중에 졸리다든지 자도 자도 피곤하다라고 하는 이런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깊은 잠에 들어갔을 때 뇌도 청소를 하지만내 몸이 회복되는 게 성장 호르몬 우리가. 성장 호르몬 하면 막키 크는 호르몬이라고 알고 있지만 일단 그 성장기 때는 당연히 키 크는데 많이 쓰이고 있지만 키가 다 컸는데도 성장 호르몬 계속 나와야 돼요 분비가 되거든요 그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세포의 재생, 그 다음에 회복 그래서 내가 정상적으로 세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거든요 이게 깊은 잠에 들어가야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피부도 푸석푸석하고 얼굴이 빨리 주름지고, 다크서클 음. 이렇게 길게 내려오고, 어쨌든 몸의 기능이 다 전반적으로 떨어져 버리는 음.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 호르몬과 밀접한 영향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피곤을 유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깊은 잠을 못 잤다는 거죠. 그래서 몸이 회복이 안 된다는 거. 그로 인해서 다시 계속 회복이 안된 상태에서 계속 돌린 거죠. 음. 아 진짜. 그래. <웃음> 안된 상태에서 활동을 하려니까 네. 계속 낮에 돌림 증상이 나타나는 거네요. 어떤 사람 은 정말 건강 체질이 사람도 있고 음. 정말 4시간만 자고도 뭐 거뜬하게 활동하는 분도 있고. 네. 어떤 사람만 7시간은 딱 자야 나는 증상이 대한 음. 사람이 있고. 맞아요. 사람마다 수면의 사이클이 좀 다르죠. 보통 음. 어, 보통 한 사이클이 90분 정도가 된다는 게 이제 음. 평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60분이면 한 사이클을 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20분을 한 사이클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네번의 사이클 깊은 수면, 렘수면 깊은 수면, 렘수면 이렇게 해서 네번을 돌면 보통 90, 90분 곱하기 4, 4, 9, 30 보통 7시간에서 7시간 반 정도가 이제 평균치라고 알려져 있지만 짧으면 4, 5시간만 자도 네사이클을다 돌았기 때문에 나는 거뜬하게 어떤 사람은 120분이면 은네사이클이면 도대체 4시간입니다 2시간 곱하기도, 2시간이 4시간이면? 2시간이 되면 8시간. 120분이면 8시간. 8시간, 9시간을 자야 정상인 사람들. 음. 어, 그런 사이클이 다른 측면도 있지만, 아, 말이 계속 꼬이네 다른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깊은 잠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깊은 잠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그 호흡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호흡이 안 되는 그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이 되지 않는 이유가 그거는 좀 개념이 다르대요? 틀려요 네. 음. 글림프 시스템은 깊은 수면에 들어가서 뇌를 청소하는 개념. 음. 그러니까. 그 청소 시스템이고요. 음,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작동이 안 하는 이유는 깊은 잠을 못 잔다는 거잖아요. 네. 깊은 잠을 못 잔다는 거? 내 몸이 회복이 안 된다는 그 회복이 안 된다는 거고 깊은 잠을 못 자는 이유 중에 가장 큰게 바로 호흡과 연관성이에 그렇죠. 예. 예. 호흡은 내 몸에 산소를 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굉장히 중요한 순환이죠. 순환. 순환이 우리가 보통 순환하면 혈액 순환, 림프 순환 뭐 이런 걸 생각하지만. 호흡순환이 훨씬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제일 우선으로 네. 잘 돼야 되는 거란 네. 말씀이시죠? 네. 네, 네. 호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음.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보다 더큰 문제를 일으켰을 때다는 거죠. 음. 음. 그래서 매일 뭐 아무리 자도 그 피곤함이 가시지 않는 건 결국은 자면서 하는 호흡에 문제가 있다. 네. 그 호흡의 문제를 우리는 보통 코골이라고 하는 음. 것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음. 코골이 소리, 즉, 숨 쉬는 소리다, 그죠? 음. 숨 쉬는 소리를, 소리는 들어야 잖아요잘때불다 꺼놓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음. 숨을 볼 수도 없고요. 음. 소리를 들어보면, 음. 숨 쉬는 호흡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 소리가 바로 코골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고, 음. 코골이는. 그러니까 결국은 코골이가 자도자도 자도 피곤하다에 직결되어 있는 원인이란 얘기시죠. 네. 그것만 정리해 주세요 저는 거. 코골이라는 용어가 아, 너무... 자, 잠깐만요. 자꾸 삼촌번호 빠지지 아, 마시고. 아이씨. <웃음> 오늘은 지금 자도자도 자도 피곤이 가장 그 주제니까 자도자도 자도 피곤한 이유는 코골이다. 그 코골이는 호흡에 문제가 생겨서 생긴 거다. 이 구조만 정확하게 네. 설명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꾸 하고 싶은 어. 얘기가 많으니까 자꾸 다른 길로. <웃음> 그래서 정리 해야 되거든요. 네. 네. 자, 우리가 코골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 코골이는 호흡이고 호흡하는 소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코골이 소리하고 목골이 소리하고 또 입에서 터진 소리하고 이 소리가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코골이 소리에 민감하고 이 코골이 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코골이 소리가 잘 나지 않는데도 피곤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골 사람이 피피곤한 피, 거는 어떻게 보면 그래 숨기는 그 코골을 그렇게 보니까 당연히 피곤하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코골고 자면 잘 잔다고 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코골고자면 얘가 호흡이 제대로 안 되니까 아, 되게 피곤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어요. 음. 그런데 코골이도 안 하는데 얘왜 이렇게 피곤하지?라는 사람도 꽤 많다는 거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코골이 소리가 시끄럽지 않아도 호흡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특히 막 뚱뚱하거나 그런 사람 아니고 마르고. 어, 목 길고 얼굴 작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코골 소리는 안 나는데 피곤한 사람들이 보니까 호흡에 문제가 있더라 그 호흡의 문제가 바로 어, 저호흡이기도 하고 삼기도저항중후흡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일이지만 이름이지만 결국은 호흡에 저항을 받는 상태 음. 호흡이 저항 때문에 정상호흡을 못 하기 때문에 뇌가 긴장을 해서 자꾸 잠을 깨우는 상태. 음. 그 상태로 계속 6시간, 7시간을 반복하니까. 지내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잠을 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음. 정상 수면을 못하고 피곤하고 음. 그 피곤함은 낮에도 졸리고 사는 게힘든거죠 음. 어, 머리가 막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머리가 지근하고 개운하지 않으면 얼마나 사는 게 또는 업무에 지장이 많아요. 어, 어.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음. 잘 자는 것이 오래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음. 정말 깊은 수면, 렘수면그이 잠의 사이클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핵심인 거죠. 음. 그 잠을 방해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호흡에 있다. 음. 정말 중요한 문제고 음. 그 호흡을 하려면 소리를 들어보면 몇만큼 파악이 가능하다. 그래서 수면 다원검사라고 하는 잠의 진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모두 다 수면 다원검사를할 수는 없거든요. 제일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법은 그냥 녹음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알수 있습니다. 녹음하는 방법은 우리 카페 URL에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보면 녹음하는 방법 잘 안내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고를 할까요? 다음 방송에서는 코골이 방지 기구에 대해서 코골이 늘려주는 방법, 마우스피스 개통, 입 벌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 코골이 베개, 여대까지 정도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품을 한번 구매를 해서 원리와 어떨 때이걸 쓰면 좋은지, 혹시 집에서 그냥 간단히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대해 주세요. <웃음> 아잇, 어색다 아, <와>, <웃음> 기기 요미 기기 요미.